이거 <웃음> 뭐 바, 바보 하나가 <웃음> 칼로리 챌린지 제주도필입니다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좀 아, 달려갈거야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안녕하세그만 <웃음> 어? 이가 어쩔 수시 거기 안녕하세요 아, 안녕. 박씨 집안 첫 촬영지 여기는 한라산 스시 왔습니다. 배경이 너무 좋아요. 인서트 찍고 저도 잠시 사진 찍으러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머니와 대화 중인 박씨. 제주도 아, 느낌. 저는 하나 따로 시켜주셨어요. 맛있는 걸로 맛있게 먹어볼게요. 신하고좀 음. 음. 음. 달라요. 맛있게 먹는 브리지번 벌써 거의 다다 드셨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여주셔서 음. 한 입에 먹었습니다 그걸 한 입에? 음. 음. <웃음> 음. 음. 야, 입 진짜 크다. 음. 입큰 여자 멋있어. 음. 음. <웃음> 아, 음. 맛있을 것아요와 <웃음> 음. <웃음> <웃음> 호머 심슨의 이은 예. 고용심 의의 <목소리> 지금 밖에 수영 먹고 있어요 또 수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목 안녕하세요. 저 이제 다음 뭐 먹어요? 흑돼지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제주도 흑돼지를 먹으러 왔습니다. 세스또 시작됐습니다. 드셔 보세요. 아 진짜 참는다고 힘들었을 거야. 그냥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삼겹살이 완전 진짜. 파 응. 한번더술 취하자는 고 아, 옆에 그래. 술 그래. 취하자는 갑자기 그래, 그래. 가지고 아, 못생긴데요. 아, <웃음> <웃음> <웃음> <맛있게 웃음> <웃음> <웃음> 출장을 왔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음. 저희는 해수욕장에 잠깐 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갈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예한국에 음식이 나오려면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전자 영상 찍으러 왔어요 브이로그 아침부터 촬영해서 좀 피곤한데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고 풍경도 보고 너무 좋습니다 았 이번 음식도 맛있겠지? 음. 이건 갈치인데 제가 먹을 부분또 따로 준비해주셨습니다 맥퀴 야채룩 형성도 좋다 한번뭐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가, <웃음> <맥힌>. <웃음> 내가 진... <웃음> <웃음> <웃음> 어, 이거 특히나 엄마가 생선은 맛있게 됐 내가 지금 죄다이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웃음> 아, 뭐야? 왜 이렇게 썼어? <웃음> <웃음> 팔근육와와 멋있다 그럼 배는 올려도 돼? 배는 안 올려, 배는만 올리지 마 배는 모자이크 배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모든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이제 드디어 서울에 갑니다 안님 제주도의 마지막 밤입니다 아.. 아쉽네요 더 제주도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을 수 있었을 텐데 즐거우셨어요? 네 즐거우셨어요 네. 데려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거 뭔데요? 뭐..뭐 뭐 하시는 건데요? 뭔데 이거 뭐죠? 아버지의 알수 없는 예능이